자, 이거 드릴게요. 예뻐서요. 저희 실례하겠습니다. 안녕하 이거 잠시만 들고 있어 주시겠어요? 네두분 드릴게요. 예뻐요? 이거 이쁘죠? 네 이쁘지 네. 않아요? 네네 네. 그쪽이 더 이뻐요 네. 그쪽. 네. 어. 여기요 네? 드릴게요 받아주세요 꽃보다 이뻐요 저기 제가 이 꽃이 너무 이뻐서 샀거든요 네 드릴게요 그쪽이 더 이뻐요 저기요, 요거 예뻐요. 저기요, 이거 드릴게요. 네? 이거 드릴게요. 네? 꽃보다 아름다우시니까. 이거 드릴게요. 이거 드릴게요. 잘생겼어요?